<목소리>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 발생 9시간만인 오후 5시 15분쯤 본부를 방문했습니다. 그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. 앞사 <목소리> 그진탕이라고했어요명조끼를 그러니까 네, 예.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압사이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? 그러니까 진탕이라고했어요이 네. 예. 은 여섯 명이 아, 예. 다다고맞있습니다희진한상태고 아, 그 사망자가 더늘어날가능성도 음, 음, 있습니다. 5.7만 원. 김을 타내여에는 그럼 폭은 얼마나 돼요? 폭은 이미지. 미가4 0 아, 약간 미진평이라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